어 기획서 양식이라고 따로 정해져 있는 틀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어팁 같은 거를 알려드리고자 우선은 저자 소개는 빠지면 은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뭐 하는 사람이고 어, 양력이 있다면 이름 이름 강의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무슨 어, 양력이 있다 어디 뭐 예를 들어 서 어디 수상을 했다라든지 어디 대학교를 나왔다라든지 그런 무, 모든 양력 기본적인 양력은 출간기획서에도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음. 왜냐면 만나보지 않고 그 사람하고의 어, 계약을 염두하고 보는 거잖아요 출판사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소개를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저자소개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로는 연락처를 꼭 적어야 돼요 음. 너무 기본적인 내용인가요? 근데 생각보다 연락처를 안 적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사생활 보호라든지 뭐 개인정보 보호때문에 안 적으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연락처를 꼭 적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음, 메일 주소를 꼭 적어주셔야 돼요. 아니 메일로 투고를 했는데 왜 메일 주소를 적어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메일 내에서 그 원고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원고는 첨부파일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큐엑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원고 투고가 어마그 첨부파일을 다운받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다 프린트를 해서 철을 해서 보관을 해요. 왜냐면 그 원고를 검토를 할때그 웹상으로 보는 거랑 종이, 활자로 종이 위에 이렇게 프린트 인쇄된 활자로 보는 거는 그 다가오는 느낌이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원고를 검토할 때는 프린트를 해서 보기 때문에 메일 상에서 보는 게 아니라서 기획서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연락을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어떤 메일로 보내는지를 찾으려면 한참 걸리는 거죠 하루에도 뭐 수십 개씩 메일이 오는데 거기를 다 뒤지고 있으면은 뒤지다가 짜증이 나겠죠 <웃음> 그렇기 때문에 꼭 기획서 안에 메일 주소를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어, 그리고 요즘 시대를 반영한 SNS 주소를 어, 적어주시는 것도 어, 필수입니다 그래서 특히 뭐 내가 SNS 팔로우가 조금 있다 어느 정도 있다 라고 하시면은 이거는 빠뜨리시면 안 돼요. 음, 요, 자기 피할 시대잖아요. 당연히 자기가 강점인 부분은 내세워질 필요가 있는 거죠. 음. 두 번째로 기획 의도를 써주셔야 돼요. 어, 출판사에 원고 투고가 엄청 많이 온다고 했잖아요. 저희처럼 작은 출판사도 제가 감당할 수없 정도로 투고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큰 출판사는 오죽하겠어요. 엄청 많이 오겠죠. 그러면 원고를 읽을 시간이 없어서 기획서를 어, 먼저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서에는 기획 의도가 이, 책, 이 글을 왜 쓰게 되는지 기획 의도가 꼭 써있을 필요가 있어요 어, 기획서는 어떻게 보면 책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함축적으로 어, 내, 내 글이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왜이 글을 썼는지 이런 것들을 꼭 써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책에 대한 정보를 써야 돼요 기획 의도랑은 조금 달라요. 여기서 말한 정보는 정보는 뭐냐면은 어 기본적으로 제목, 가제라고 하고 있어요. 출간되기 전에는 작가님이 생각하는 가제를 먼저 쓰시고 그리고 어 책에 대한 어, 함축적인 줄거리, 줄거리 그리고 또 목차, 목차 같은 것도 넣어주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책의 분량, 어, 원고 아직 읽기 전이, 전에 기획서를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서만을 보고서도 원고에 약간 밑그립이 그려진 정도로 기획서를 써주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장황하게 길게 쓰시지는 마시고 함축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담아주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써줄 것들이 또 뭐가 있냐면 타겟 독자층, 내가 어떤 누구를 독자를 타겟으로 글을 썼다라고 써주는 게 되게 좋아요. 어, 그래야지만 원고를 읽기 전에 출판사가 어느 정도 어 이 글은 아, 이런 상, 대상을 독자를 염두에 두고 글을 쓰신 거구나 를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 유사도서에 대한 분석을 써주는 것도 매우 좋아요 음, 유사도서에 대한 분석은 어떤 거냐면 은내 책은 어, A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책인데 음, 그 나와 유사한 도서들은 이러이러한 도서들이 있다 그런데 그 도서와 이점은 비슷하지만 이 점은 내가 더 강점으로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어필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어,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기획서에 써줘야지만 그 글을 읽을 수 있는 거죠. <웃음> 그 기획서에서 첫인상에서부터 소개팅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첫인상이 너무 안 좋으면 더 이상 만나볼 마음이 안되는 거랑 마찬가지로 기획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책의 첫인상을 결정을 하는데 그 첫인상에서 그런 충분한 정보와 좋은 인상을 줘야지만 출판사가 원고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다른 출판사는 얼마나 그 부분에 비중을 두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 달꽃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비중을 많이 두고 있어요 어, 어떤 거냐면은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작가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써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 마케팅 전략에 써달라고 하는 거는 책을 어떻게 판매할지를 출판사 대신 고민해 달라는 게 아니고 작가님이 가지고 있는 강점에 대해서 조금 자기 피아를 좀 해달라고 하는 말이에요 음,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어,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거는 어, 책에 어떤 직접 찍은 사진이라든지 또 자기가 직접 그린 그림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간다면 은 그런 것도 당연히 첨부 파일로 넣어서 함께 보내주시는 게 좋아요 음. 저희 책이 이제 떠나고 싶은 그대에게 같은 경우에도 작가님이 직접 찍은 사진이 들어간 책이에요 그래가지고 원고를 어, 투고하실 때이 사진들을 모두 함께 첨부해서 투고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진이 솔직히 좋아서 컨택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잘 찍으셨죠. 이렇게 책 표지 자체도 작가님이 이렇게 주신 사, 사진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원고를 투고할 때 이런 사진을 가지고 있다면은 당연히 어, 같이 첨부를 해서 투고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책한 권을 더 보여 드리면은 어, 8월 초에 저희 달꽃 출판사에서 출간되는 신간 도서예요. 그여름 7일이라는 책인데요. 어, 이책 같은 경우에도 어, 작가님이 직접 찍은 사진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가님이 원고를 초고하실 때 이렇게 사진과 함께 어, 원고를 보내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사진만 보내주신 게 아니라 영상을 같이 첨부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책에는 챕터마다 QR코드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QR코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QR코드를 찍으면 작가님이 직접 찍은 페로제도 영상으로 넘어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원고를 검토할 때그 영상을 보고 한눈에 뿅 하고 갔거든요. 너무 멋있는거예요 페로제도라는 나라를 처음 알게 된건데 작가님 이 원고를 통해서 그 영상을 보고 너무 제가 홀딱 반해 가지고 작가님한테 기획 출판을 해보는게 어떻겠느냐 라고 이렇게 연락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사진이나 그림이나 또는 이런 영상 컨텐츠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당연히 첨부로 같이 해서 보내주는게 맞습니다. 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 센스있는 달토끼님들이라면 필수인 거 아시죠? 어, 그리고 달꽃 출판사에 대해서 궁금한 거라든지 아니면 달띠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